안녕하세요. 저는 다먼게이밍의 정글러 캐니언이고요. 어, 일단 오늘 1세트 때좀 라인 수업 같은 거 해가지고 초반에 좀 말려서 져가지고 약간 불안했었는데 그래도 2, 3, 4세트 좀 깔끔하게 이겨서 기분 좋은 것 같고 이제 다음, 그룹, 다음 스테이지 좀 준비하려고 좀더 노력해가지고 실수 좀 줄여야 될것 같아요. 어 일단 가렌, 유미를 저희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해봤는데 일단 뜨타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라인스업 하면서 포탑을 좀 빨리 깨더라고요 그걸 좀 당황해서 좀 말렸던 것 같아요 어 키아나 계속 솔로랭크서도 해보고 있는데 키아나픽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일단 키아나가 장점 일단 초반에 교전도 나쁘지 않고 이제 정글링만 초반에 좀 무난하게 잘 되면 좀 충분히 좋은 챔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. 어, 코치님 일단 음좀 약간 화나신 것 같더라고요. 왜냐면 일단 코치님이 오늘 라인스업 할 수도 있고 픽밴 이상 이상한 거할 수도 있으니까 다 생각해라라고 했는데 일단 라인스업 대처를 좀 많이 못했어가지고 라인스업하면 어떻게 대처하는지 좀좀내 네, 들은 것 같아요. 일단 이 세트 때 초반에 그탑 다이브를 실패해가지고 레넥톤이 죽은, 죽으면서. 저도 약간 성장이 살짝 완렸었는데 그래도 파이크의 파이크 궁각만 안 주면서 가면 우리가 더 좋다고 얘기하면서 해가지고 그냥 이겼던 것 같아요. 어 니달리를 갑자기 픽해서 살짝 당했는데 일단 니달리는 그냥 초반에 카정만 안 다하고 뭐 킬만 안 내주면 알아서 썩는 픽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서 플레이했고 그리고 미드 이데2 교전에서 제가 죽는 각이 아니었는데 상대가 실수로 해가지고 들어온 게좀더좀 좀 크고 바텀도 잘 버텼던 것 같아. 일단 비조를 가는 게 저희가 다음 스테이지로 가는 그 확률이 높다고 다 생각하고 있어서 저도 비조로 가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디조로 가면 아이치랑 대결을 하는데 아이치랑 대결하면 엄청 재밌을것 같기도 하고 뭐 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. 리안 선수를 그폴로랑께서 많이 해봤는데 그래도 잘하는 선수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저도 저도 나쁘지,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할만 네 할만한 것 같아요. 나 베를린 음식이 좀 많이 짜가지고 항상 그 룸서비스 시킬 때좀소 소금 좀덜 넣어달라고 하면서 먹어보니까 그래도 또 그렇게 짜지 짜지 않고 맛있더라고요. 그래도 그 한식 식당 계속 찾고 있어요. 아 독일에서요? 저는 한식당에서 먹은 닭 닭볶음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. 어 일단 솔로랭크 일단 제 목표는 1등이기 때문에 쇼메이커 선수와 솔로랭크 계속하면서 1등 도전을 할 거고 어 휴식할 땐좀 쉬고 좀 편한 마무으로할것 같아서 솔로랭크도 좀 편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유럽, 유럽 솔로랭크는 좀좀 좀 약간 뭐라야되지 뭐, 챔피언들이 좀산하한게좀 많이 나오고 뭐탑 뭐, 누누라던가 뭐 이런거 이상한거 좀 나오는데 그리고 좀 이러 플랭크 하는 사람들이 좀다 뒤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초반에 승챔프 하면 좀 쉽게 올라가는 거 같아요. 어 잠시만요. 뭐가 더라탑 탑이었는데? 잠시만요. 아 그럼 그럼 거의 다 특이했던 거 하고 웃겼던 건 갑자기 우리 팀이 말파 일픽을 그냥 탑으로 했던 게 기억나네요. 어 긴장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긴장하는 건 자신의 잘못이라 생각하고 플레인스테이지서 확실히 좀 연습 좀 많이 했으니까 긴장도 좀 풀리고 이제 그냥 정신, 정신력 싸움인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, 응원해 주신 만큼 더 열심히 해가지고 꼭 최대한 높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